한5천만원에서한 2억대까지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이 비싼 기계를 쓰시면서 대부분 농가들이 재생유나 폐유나 한번 썼던 것을 이제 걸러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점성에 쉽게 이탈이 안 되도록 본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음. 아, 김기가딱 나오에요. 아아아한 체인 한세 개, 네개 정도 갈 거를 한개 정도를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네, 저는 경북 의성에 지금 한참 별을 수확하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콤바인. 이 콤바인에 들어가는 트랙터 전용 오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오일을 사용해서 지금 별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막 작업을 마쳤는데 예. 네. 여기 지금 기름기가 아직 있잖아요, 그대로. 이게 기름이라고, 지금. 이렇게 근데... 쭉 감다. 기름. 아, 기름이. 기름이 아직 보이있다 예. 요아버 폐유가 없으면은, 이래서 보면은, 거의 다 깨고 없어, 그냥. 아. 네. 자세가. 예.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아직 기름기가 붙어있다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면. 예. 예. 그러나 지금? 예. 네. 좀 오래 간다고. 오래 간다. 예. 전용 오일 안 풍, 컴방인가요 예, 예. 일반, 뭐, 폐유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 이쪽에 기름 성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묻어있는 게. 원래 이제 오랫동안 묻어있으면 이쪽에 기름 성분이 있어야 돼요. 네. 소리가 삐걱삐걱 나지 않습니까? 네. 아래 위로도 많이 움직이고, 간격통도 이제 늘잖아요. 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저, 수명이 다 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제품이면은 이게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안쪽으로. 네. 거 이제, 저, 따라는 부위가 안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근데 이제 체인에, 이거, 저, 간격, 간격이 전부 다, 안에 이렇게 핀들이 다, 저, 따라가지고, 네.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열로 인해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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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늘어지네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방울로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고 이 끝인데 예. 이거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네, 생겨요 예. 실타래처럼 전성이 좋네 예 재생오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유화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끄럼만 유지를 시켜줄 뿐이지 이 작고 있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이제 쉽게 마모가 되고 빨리 발열이 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어느 부위에다가 풀야 됩니까? 칼날이나 인기체인이나 반송체인 이런 쪽으로 저 회전하거나 작동하는 부위는 다살포를해 주시면, 주시면 됩니다. 도포어해 주시면 됩니다. 끈적끈적하지요? 엄청 끈끈하네. 이걸 여기에 엮고 컴프레셔로 이제 풀어줍니다. 이게 엔진이나 미션에 들어는 오일이 아니고, 이 오일을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어, 도입된 오일인데요. 이렇게 한번 뿌리면, 얼마 동안 쓸수 있습니까? 아침에 뿌리거나 전날에 뿌려놓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종일 사용하시고, 들어와서 이제 또 뿌려주시고,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돼요. 저게 몇 리터죠? 5리터에요. 저걸로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이게 뭐한 500이면은, 네. 한 1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죠? 10번이면은, 이게 10번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절반만 사용하면은 뭐저 20번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기엽지아 귀엽게 딱 나오요. 날이 네. 네. 마호가 좀덜 돼서. 네. 어, 그 뭐하시는 거예요? 어, 오늘 주입할라고 해. 아 오일 주 그 오일 어떤 오일이에요? 톱 전용 오일. 아, 톱 전용 오일? 예. 이 톱도 열도 좀덜 받고, 이 날이. 아. 예. 기름이, 이게 좀 약간 전분율이 좋아갖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좀 약간 뭐, 하고 빨리 좀 나가고. 근데 이통 안에서 같이 써보면은, 이게, 이거 두통열때 이거 한통 열면 돼. 어 아. 서름이, 양이. 전용 오일 을 쓰면은, 뭐 어떤, 어떤 점들이 좋은 겁니까? 일단, 체인 수명이 많이 길어져요. 얼마나 길어지어요 어, 이거 한, 체인 한 3개, 4개 정도 갈 거를, 1개 정도를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쎄거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음. 그거지 않습니까? 네네. 체인 날, 이, 날하고 날 간격이, 이게 뭐저한 3mm 정도 돼 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1mm 더 늘어나고 이렇게 돼요. 아. 이 오일이 없으면은 음.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껄떡껄떡거리다가 터져 버려요. 음. 기름기가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고 아. 없으면 이렇게 노랗게 변해요. 아. 전용 오일을 쓰면은 이렇게 저 윤활이 잘 되고 하니까. 네. 이게 쉽게 이제 저 뭡니까 누르 붙지가 않아요 와 근데 지금 전용을 안쓰면서 이렇게 누르 붙어 갖고 나무 통분이 그렇죠 아. 나무에 이제 액들이 송진이나 이런 이제 기름기가 붓거나 음. 어, 아니면 나무 자체 톱밥에서 이제 여기 타면서 이렇게 엉겨붙어요 이게 오일을 여기 휘발유 2리터에 육십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시면은 이 기계 엔진 특성상 이어 사이클이기 e 때문에 뭐. 2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 휘발유하고 오일을 섞어 쓰도록 제작이 돼 있어요 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여줘야 윤활이 되면서 문제가 없어집니다. 음. 오일이 안 나오거나 오일의 성분이 떨어지면은 바로 이 체인 날이 늘어나고 이저 배도 나무가 배에 치지가 않아요 이게 음. 자체가. 그리고 칼집 자체가 여기 열이 나면서 공간 넓어지면은 톱이 좌우로 많이 까딱까딱 거려요 까딱 이게. 음. 이 많이 딸같다 그는 거거든요. 톱집도 딸 같지만 톱날도 딸같는 거예요 가이드 자체가. 음. 그러면은. 아 위로 이렇게 이었을 때는 나무가 베어지는데 옆으로 이렇게 베다 보면은 톱날이 저안 들어가요 이게 아무리 새날이라도 음. 어. 그때는 이제 톱판도 교환을 하셔야 돼요. 어. Here we go.